이게 서술형이라고 그랬죠? 여기 다 나왔잖아. 만약 민정이가 이렇게 <웃음> 한글이, 봐봐. <웃음> 어, 만약 민정이가 광고하다는 잡품도시로을쏘 <웃음> 결국 이거잖아, 이거. 밑줄. <웃음> <이쪽>, 읽었더라면. <웃음> 읽었더라면. 자, 뭐예요? 시제빨이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시제. 과거. <웃음> 읽었더라면. 이 해석은 과거지. 근데 이게, 어 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과정법이 되야지 그러면 시제가 과거야. 그럼 과거면 과정법은 뭐가 돼? 과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과정법 과거 완료에 조건제 시제는 해도 비프잖아. 그래도 레디가 되야지 당연히. 그쵸? 어. 이게 나와야죠 이게. 장머이씨읽었을텐데 여기 하단에 이거 통으로 다 써야 돼 너희들은. 그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주면 조건절 끝났죠?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주전은 어떻게 나야지한 걸로. 그녀는 뭐했을 텐데. 알았을 텐데. 여기도 결국 여기 핵심은 이거잖아. 알았을 텐데. 알았을 텐데. 자 어떻게 씁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주전 시의 핵심은 우드슈드 쿠드 많이 중에 하나 써주고 그냥 보편적으로 굿, 우드 써주면 돼. 그리고 완료 써주면 된다그랬잖아 이거 외우지 말라 했지 왜? 조동사 will shall can may의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라고. pp 알았을텐데 뭐 쓰는데 파운드 아, 어? 이거잖아 이거, 이거 뭐. 여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 근데 뭐냐면 이제 단지 다섯 명만을 포함했음을 알았을텐데 미안하지만 여기 가정법 과관료가 나왔으면 이거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딸린 결국 나머지 종속절속에 나와있는 동사들은 다 그냥 직설법인거야 직설법이라고 직설법이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또 하나는 뭐 있어? 응, 과거로 썼는데 이게 예, 과거 사실을 왜곡시킨게가정 과거 알려야 응. 과거 사실 근데 또 하나 얘들이 알야될게 있는데 만약에 단어 수가 이게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면 빠졌을 때, 그런데 다 똑같은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이 프레임은 조건절이거든요. 이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서 써야 돼. if가 없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뭐가 나와? red 나오고, 민정 나온 다음에, 나 여기 red가 나오겠지. 됐지? 그 나머지 는 이제 똑같아. 어? 이거. 이프가 음. 생략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음. 그쵸? 내가 볼때조건절교주저를 뭐 위치를 바꿔갖고 if절을 뒤로 빼거나 뭐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어, 그렇게 나오도뭐 상관없어요. 이게 언제라고 했죠, 그면 시서부터 어디까지? 피터까지 나온 다음에 여기 뭐야? 이 부가 생략된? 헤드, 민정, 레드, 러블러. 이게 핵심이긴 해. 뭐, 기본적인 단어는주어줄 수도 있죠. 뭐, 하나, 레터 같은 거줄수 있고. 타이니 레터지? 또 타이니 레터지? 뭐, 바텀? 이런 거 하나 줄것 같고. 그 다음에 표본이라는 것도 필요해야 되잖아요? 샘플. 줄것 같고. 따로 뭐줄 필요가 없죠 어, 너희들 충분히 알수 있는 날 아뇨. 어? 그치? 아. 음. 이게 뭐야? 자, 가정법 과거는 건들지도 마라.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혹시 학교에서 너희들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는 건 해준이 안 해준이? 알아, 할까? 해준이 안해주네 안해줬는데안해줬으면 안나오겠지 안나올 것같아 근데 <목소리> 나온다면 변형하게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안하니까 나오면 이 표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봐봐 이렇게 했더라면 뭐뭐 했을텐데니까 뭐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뭐 했다니까 이 부조건을 이우사으로 바꿔주면 돼애 에듀를 시작해서 쓰면 된다고 에듀 민정 <웃음> 뭐 써주면 되냐면 잊지 않았기 때문에 리드 이런식으로 똑같잖아 그거 핵심. 그냥. 그치. 어, 민중이 <웃음> 광고에 맨 하단에 밑바닥에 있는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응. 결국은 뭐야. 어그 샘플이 불과 다섯 명의 사람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응. 발견하지 못했다것 그렇지. 이거 응. 쓰면 된다고요. 이거 뭐라고요.